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기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백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라는 답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서 배임교사나 업무방해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고발했던 이유이자 검찰이 수사했던 이유였습니다. 아,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의뿐만 아니라 수사조차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답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고 또 친척이 있다는 특정 언론은 누구보다 빨리 비공개 감사 내용을 받아 단독으로 보도하고 국민의힘은 그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을 한것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수사를 한것 이게 오히려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감사, 고발, 수사가 아닌가 합니다. 아,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의도치 않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독단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이 답을 정해놓고 감사를 한다면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가 아니라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리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아닐까 합니다. 나만 옳다는 확신을 가지신 분은 감사원장으로도 적절하지가 않은데 아, 이젠 대선 후보가 되시겠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아, 최전 원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말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